안녕하세요. 엠 d 용의 알리직구리뷰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제가 직접 구매해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알리에서 재미있는 제품을 봤는데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제가 구매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원추님이 중국산 파워뱅크 리뷰를 부탁하셨는데요. 저희가 파워뱅크를 취급하는 입장에서 중국산 추천드리기는 좀그렇고요 대신 중국산 파워뱅크 구매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디자인이 예쁜 중국산 파워뱅크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지 마세요 일단 이 제품은 220V 출력이 있거든요 220V 50Hz입니다 일반 가전제품 중에 일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콘센트 모양도 보세요 한국이랑 다르죠? 사용하기 불편해요 반품과 교환은 물론 AS도 안됩니다 오리원 파워뱅크를 구매하고 싶다면 한국 업체를 통해 수입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220V 출력이 없는 저가형 파워뱅크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물고기 잡는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12V 기준으로 용량을 표기한 제품도 있는데요 간혹 가다보면 아니 절반 정도는 한 개셀 기준으로 용량을 표기합니다. 나는 12V 120A인 줄 알고 샀는데 막상 도착한 것은 12V 30A인 경우가 많아요. 타 제품에 비해 유난히 가격이 저렴하다면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산 파워뱅크는 원가 절감을 위해 이렇게 작은 BMS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파워뱅크 용량이 커진다. 그럼 이런 BMS를 두개병렬 연결합니다. 여러분들이 500W 미만의 전자제품을 사용한다면 중국산 파워뱅크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커피포트를 돌리고 싶다. 1800W가 넘어가죠? 그렇게 고출력 제품을 사용하면 BMS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지코 파워뱅크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반품, 교환, AS가 안됩니다. 뽑기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파워뱅크를 스스로 수리할 수 있다. 아, BMS 교체 따로 구입해서 교체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중국산 구입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파워뱅크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럼 중국산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장이 나서 전문가들에게 AS를 맡기면 수리비가 파워뱅크 가격의 두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산 파워뱅크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매우 저렴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구매 전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문제가 생겨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중국산 파워뱅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의 주제 시작할게요 윗땡땡님이 튼튼한 휴대폰 삼각대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은 준전문가용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삼각대고요 한국과 알리익스프레스 모두 7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남들이 좋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둥근 관절이 있는데요 조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관절을 너무 조이면 뻑뻑해서 안 움직이고요 조금만 헐렁하게 풀면 촬영 중 고개가 색깍 옆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다리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삼각대 수평 맞추는 게 까다로워요 뭐 울퉁불퉁한 바위 지대에서는 이렇게 개별 다리를 개별적으로 높낮나 조절, 조절하는 기능이 어, 잘 안되네 됐다 필요하지만 저는 보통 평평한 바닥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이런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인기 좋은 제품 말고 현지에서 사용자 평이 좋고 가성비가 좋은 삼각대를 구매했습니다 모델명은 VCT668이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전문가용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여기 보이시는 핸드폰 거치대 있거든요 요거를 따로 구매해서 장착하면 상하좌우로 조작하기도 쉽고요. 매우 가볍습니다. 제가 삼각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삼각대를 항상 사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한 삼각대입니다. k l 님이 스팟용접기와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리뷰를 요청하셨습니다. 음. 여러분 아무리 비싼 스팟용접기를 사용해도요 집에서는 스팟이 잘안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스파 종접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만 아트 이상의 전기를 소모해서 용접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용 220V 전기 배선은 그만큼의 전류를 감당하지 못해요. 저는 스파 종접기를 세대나 산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1번 제품 샀는데 안 돼. 그래서 2번 샀어. 또안 돼. 그 다음에는 300만원짜리 샀어요. 잘안 되더라고요. 300만원짜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기 사무실 전기 문제였어요 스팟 용접기가 전기를 땡길 때 사무실에서 전기를 공급을 못해 주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그 자작권 TV라는 곳에서 이 스팟 용접기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구입했는데요 300만원짜리보다 스팟 용접이 더잘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슈퍼 캐피스트라고 합니다 큰 컨ден서예요. 이 용접기는 가정용 전기를 쓰는게 아니라 가정용 전기로는 이 콘덴서를 충전시켜 주고요 스파 용접하는 파워는 이 콘덴서에서 끌어놨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기를 끌어다쓸수 있는 거예요 생긴 거는 근데 뭐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DIY 같죠? 그래도 성능 하나는 확실합니다 한번 스파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스파종접기는 몇백만원짜리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가격은 24만원 정도로 조금 비싸요 그래도 쓸만합니다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노출되어 있잖아요 밖으로 한번 떨어뜨리니까 깨지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깨지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는 나중에 판매처에 요청을 하면 재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 제품 필요하신 분들이 만약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다면 뭐 저희가 취급할 수도 있고요 근데 수요가 많을까요? 제가 사용하는 DC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타오바오에서 구매했고요 저는 어떤 파워 서플라이가 좋은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고 구매평이 좋은 제품을 찾았어요 그런데 직접 사용해보니 이 파워 서플라이의 장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 입력 전압이 220V, 50Hz, 60Hz를 모두 지원합니다. 한국에서 쓸때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 말고 작은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이 버튼을 눌러야지 작동을 하고요. 작동을 하기 전에 보통 파워 서플라이는 부하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을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면서 전류량을 조정해요. 근데 이 제품은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기 상태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전류를 세팅할 건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동 시간도 표시가 되거든요. 이 기능은 사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같은 경우는 30V까지 조정이 되고요. 10A 출력의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60V 5A까지 지원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구매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직접 구매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댓글로 취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한번 공장과 컨택을 해보겠습니다. 알리 리뷰에 꾸준히 올라오는 자동차 뒷좌석 테이블입니다. 가격은 25,000원 제품 소개 영상을 본후 자동차 뒷좌석에 비행기 좌석에 접이식 테이블 있죠 그게 생기는 상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앞좌석에 목바지 쉽게 설치할 수 있는데요 높이도 조절되고 핸드폰 거치대와 물병 홀더도 달려 있습니다 정말 사고 싶어지지 않나요 포장을 뜯고 딱 제품을 처음 봤을 때싸 했어요 아 이건 아닌데 <웃음> 뒷좌석에 애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받침에 딱 설치하니까 높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깨높이로 테이블 제 어깨높이로 테이블 높이가 나와요 이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작업한다 이래야 돼 이게 무슨 할리 데이비슨인가 애들 눈높이는 택도 없고요 또 설치한 다음에 손을 올리니까 손만 올려도 건들건들해요 식탁용 택도 없어요 이 제품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아직 쓸만한 자동차 뒷좌석 테이블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쓸만한 테이블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정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땐 RC카는 부잣집 도련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심 한끼 가격으로 RC카를 살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벽을 타고 달리는 RC카입니다 마치 바퀴벌레 같지 않나요? 이런 제품인데요 실제 제품을 주문하면 판매 페이지에 있는 것과 살짝 다른 제품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14,000원 주고 샀고요. 아니 뭐 뭐그 정도는 그러려니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진공 펌프가 있어서 벽에 착 달라붙고요. 주행 모터, 뒷바퀴죠? 주행 모터가 있고 좌우 조향 모터, 모터만 3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무선 컨트롤러도 있어요. 그런데 14,000원이에요. 뭐이 정도는 쓰다가 망가져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물은 조잡해요 최대한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껍데기가 비닐 케이스 수준이에요 자동차 양쪽에는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벌써 꺾어졌네요 이거 잘 펴주셔야 되고요 좌우 방향 전환이 너무 휙휙 돼서 조종하기는 힘들지만 벽은 정말 잘 탑니다 아이와 며칠 가지고 놀수 있는 아이템이죠 알리에서 등반 RC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삼각대는 저희 상점에서 취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파워소플라이와 스팟 용접기. 아 이거 애매해요. 수요가 정말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도 댓글로 필요하다고 시 남겨주시면 한번 공장과 컨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알리에서 아 재미있는 제품을 봤는데 막상 내돈주고 사기는 아깝다. 그렇다면 그 링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구매하고 리뷰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